박혀서 다른 무엇도 볼수 없어서 가슴에 옮겨와 달라는 말도 이제 해보고 싶지만 날 사랑해줘요 날 <웃음> 이 말만 나도 자신 있게 못 하는 늦추모만 있는 나는 억쟁이.